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 김경원입니다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카페24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하나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3PL 업체 같은 것들 많이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3PL 업체를 사용하시는 거는 3자 물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택배를 보내지 않으시고 제3자가 택배를 대신 보내주는 창고 위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시죠.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상품 주문 들어오신 거를 그 회사에다가 주문서를 보내주시고 그 주문서가 정상적으로 우리 공급사에게 전달이 됐는지 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말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처리해주는 위탁배송 앱 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24 앱스토어 화면에서 위탁배송앱 이라는 것으로 검색을 해주시면 이 위탁배송앱 이라고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PL 업체가 도매 회사, 우리 회사에 공급해주는 회사와 동일시 됐을 때에 대한 이야기고 마찬가지로 3PL 업체를 공급사로 또 설정해서 만들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앱을 오른쪽에 있는 설치하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위탁배송 앱을 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되시고요 관리하기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이제 위탁 배송 앱을 관리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탁 배송 앱 시작하기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위탁 배송 현황과 위탁 배송 내역 그리고 위탁 배송 업체 설정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일단 먼저 위탁 배송 앱을 사용을 하실 때에는 위탁 배송 업체 설정을 먼저 해주셔야 되겠죠 자 위탁 배송 업체 설정 하실 때 오른쪽에 보시면 업체 공급업체 동기화 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주시게 되면 내가 등록해 놨던 공급업체들 공급사라는 부분이죠 그 공급사들이 이렇게 불러오게 되고요 이 해당하는 공급사들이 위탁 배송을 진행을 하는지에 대한 온 오프 기능도 이렇게 눌러서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급사에게 내가 어떠한 형태의 파일을 전달을 해 줄지 그 공급사가 원하는 양식이 있을 겁니다 그 양식을 클릭해서 설정을 해서 내가 필요한 내용은 더 넣어주고 필요 없는 내용은 빼서 저장을 해주면 공급 업체별 엑셀 양식도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공급 업체는 이 상품에 대해 가지고 주문서를 엑셀 파일로 다운을 받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공급업체가 이 송장 번호를 다시 엑셀 파일로 넣어줬을 때 우리 회사의 이 카페24 위탁배송 앱을 통해서 해당하는 상품에 따라가지고 자동으로 송장 번호가 기입이 되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창을 닫아 볼 건데요 자 왼쪽에 보면 위탁 배송 내역 이라는 부분에서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지금 배송을 요청을 했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해당하는 상태에 대해 가지고 다운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 내역이 나와 있고 배송 현황으로 가면 지금 제 공급 업체 중에서 위탁 배송이 가능한 업체에게 요청이 들어온 상품의 품목들이 몇 건이 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품목들을 이렇게 조회를 해서 위탁배송 요청이라는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공급업체 각각 회사에다가 내가 배송업, 배송요청을 해주겠다 라고 해서 이제 지금 보시는 상품 두 가지는 해당하는 업체, 공급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두 업체에다가 제가 배송요청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죠. 자, 배송업체에다가 제가 이 내용을 보내주게 됐을 때이 공급업체에 연락처 그리고 이메일 주소 부분으로 해서 이 내용을 발송하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 여기에서는 휴대폰 번호로 이 해당하는 이메일 내용에 탑재가 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내 고객들에 대한 주문 내역이 포함된 인증 코드가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일을 열었을 때 아무나 우리 고객님들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sms 충전을 좀해 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메일 발송을 클릭해서 확인을 눌러 주게 되면 SMS 사용 여부를 확인하라는 알럿창이 뜨는데요. 요거는 제가 아직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테스트 화면이라서 이렇게 뜨는 거고요. 이제 메일 확인을 메일을 보내주게 되면 결과 확인을 통해서 해당하는 내용이 정상적으로 전달이 됐고 그런 다음에 배송했는 우리 위탁업체에서 내가 보낸 이메일을 다운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운 받은 내용을 이용해서 택배를 보냈다면 배송 중에 이제 내용을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간혹 실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가끔 송장 어, 번호가 잘못 기입이 됐거나 내용이 잘못 기입이 돼서 실패가 나는 경우 외에는 대부분의 실패가 일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여러분들의 위탁 배송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위탁 배송 업체 공급사들 그리고 3PL 업체들을 확인하면서 내 쇼핑몰에 들어온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 이 위탁 배송 앱 기능을 꼭한 번씩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카페24 기능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소식 또 다른 재미있는 이 새로운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